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밤 8시 15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드 옵션 275억 매도 친 외국인의 숨은 오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는 녹화방송이죠 음.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매매 잘 하신 분은 어, 슈퍼땡스도 한번씩 쏘아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524억 매도를 쳤죠 주식을 이렇게 해서 막판을 조금 많이 샀어요 1582억 매도 쳤다가 추가로 한 천억을 마감독시효과 때 천억을 또 매수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1055억 중간에는 3600억이나 매수하다가 막판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3600억 그죠 3600억 매수하다가 <웃음> 2600억은 또 청산을 해 버렸어요 지금 미결제 약정 지금 5 4 5 9계약이증거가 되었죠 지금은 상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라고 봐야 되겠고 자 코옵션이 지금 23억 어, 어, 매수죠 그죠 어, 그 다음 매도는 어, 풋옵션 16억이 매도입니다. 상방이죠. 콜옵션 상방, 선물 상방. 자 금융투자금을 4,759억을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64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타 범인에 있으면 1,700억 매도한거고 자 이렇게 해서 상승을 지금 오늘 한 상태죠. 베이스에서는 0.07% 플러스 상태고요. 3.45 포인트 오른 347.6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래 보시면 이제 양봉이 떴죠. 그죠? 어제는 음봉이었는데 예, 양봉으로 올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276억 푸드 어, 옵션을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숨은 어두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주식을 524억을 매도를 하고 선물은 1000억을 음 매수를 했습니다 저의 와리가리한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음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죠 언제 또뭐 밑으로 갈지 예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6억 푸드옵션 이거는 일단 상방으로 내일 가게 되면, 어 이게, 에 이게 어제, 니까 음보일 때, 그죠? 음보일 때, 붓을 매도를 쳤습니다. 이 상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에 그러면서 오늘은 선물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21선을 돌파할지, 에 굉장히 의미심가 심장합니다. 현재 지금 120분 봉은 매수 신호 상태죠. 매수 신호까지 유지가 되어 있고, 60분 봉도 매수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무 음, 쪼으로 단타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있고요. 지금 장중에 지금, 음, 지금,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 나스닥이, 1.9%나 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1.9%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1 1 1 하락했는데 이걸 어, 초과를 달성하는 거죠. 공중 뛴단 말이죠. 음, 지금 당분간은 상승 쪽으로 어, 지금 봐야 되고요. 아무쪼록 장뭐 장중에는 뭐 일단은 지금 단타 목표 수익을 적게 잡고 단타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옵션 방향도 아주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주식까지다중요하죠자 이런 장에서 오늘 아침도 뭐콜 쪽으로 매수가 돌면 으 상방 쪽으로 어 매수를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슈퍼 땡스도 한번 쏘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오, 오일선을 또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자, 오일선이 얼마냐, 이거죠? 오일선이. 지금 현재 오일선이, 음, 344 정도 됩니다. 344. 자, 344가 되겠습니다. 오일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오일선은 344로 일단 보시고, 자, 304, 여기 이제 5일선이 되겠습니다. 연두 색깔, 굵은 연두 색깔이 5일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상승 추세장이 지금, 음,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계속 양봉이 되면서, 어, 전일의 종가를 에, 에, 올리고 있죠, 그죠? 음. 자, 내일도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하셔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될지 변곡점 매매를 해야 될지 잘 결정을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죠? 동영상을 다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렵죠 장세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옵션은 일단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어, 음, 조금 적은 금액으로 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를 않거든. 그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내려가 버려요. 그죠? 이번에 일층 지점까지 내려와 버리고. 그러다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이 내려왔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상승장은 길다고 그랬죠. 롱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상승장은 롱 길단 말이죠. 오래 걸려, 시간이. 올라가는 폭도 적게 올라가고, 이 상승장은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 바행이에눌러서나 그래도 이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작게 잡아야 돼요. 네, 하락장에서는 좀 목표 수익을 길게 잡아도 되는데 상승장 그렇게 팍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올리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 주식을 올리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 주식을 상승시킬때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상승시키거든요, 원래. 아, 이거 지금, 뭐, 금융투자 야하들은 그냥 허수아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뭐, 차익거래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려도 말이죠. 이거는 차익거래 따문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선물 매도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올리는 주체가 지금 연기금인데, 그렇게 강하게 올리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용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도록 지용인을 해요. 그죠? 선물 매수하면서, 이푼 옵션을 대량 매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276억. 이 포지션이 제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어, 폭등을 시킬는지 뭐, 알 수가 없고, 그 폭등시키고 난 다음에, 예, 하방으로, 내일이 꽂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시키려고 하려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장을 바라보고, 이런 걸, 그러니까 오버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오버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어, 장 당일, 막, 매수, 매도해서, 어, 조금씩, 수익을 취하는 전략, 어, 그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 푸드 옵션, 자, 어떻게 될지 예, 잘 살펴보시고, 한 번은 뭐, 좀폭등을 시킬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 폭등 시켜가지고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쫓아가면서 조금씩 수익체키는 그런 전략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상승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0일 아인면 60일 선에 또더 맞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잘 판단하셔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예, 예, 자신에 맞는 그 매매 방법으로 뭐 수익을 취해야 됩니다 수익 내는 방법은 뭐 수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돌파 매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곡점 매매 그죠 예, 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한 가지만 가지고 뭐안 되죠 그죠 예, 모든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음, 지금 이게 추세장이 <웃음> 되어야 이런 게잘 맞는 거고 이렇게 뭐 행복 비슷하죠 그죠 행복 비슷한 이런 장에서 에, 목표 수익을 짧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양봉몇 뭐 개만에 뭐 이걸 실현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손실되고 여기서도 매안 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그냥 뭐한 그죠 네개 다섯 개 되면 청산해야 되고 뭐 이런 짧은 매매가 어, 유효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틴 매매를 활용해서 어,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또 저가에 매수 받쳐놓고 또 청산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 수익과 실현을 해가면서 어쨌거나 저쩌거나 어, 그날 그죠 어, 수익으로 마감하며, 마감을 하면. 스톱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여 가도한 욕심으로 몰빵 매매하게 되면, 어, 조기야 그냥 퇴출 당합니다. 깡통되기 때문에, 음, 주의하셔야 되고, 자, 어, 에, 일단은, 자, 위클리 옵션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 콜 옵션, 어, 5월달 W3가 세 번째 주 만개가 되는, 행사 가격, 매수 행사 가격이 345짜리가, 음, 3.55, 어저께는 2.26이었는데, 이게 57%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저렴한 상태고, 어, 옵션 가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매수자가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자, 위클리 푸드 옵션은 어, 345짜리 행사인데, 매도 행사 가격이죠. 매도 행사. 행사. 345짜리는 0.91. 어제 비해서, 어제는 2 9 2연는데 이게 68% 마이너스입니다. 음, 그 다음에, 콜 옵션 347짜리, 요거는 2.02. 어제 비해서, 어제는 1.20이었는데, 이것이 68% 에, 올랐습니다. p 350짜리는 3.25. 어제는 6.37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8%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미결제가 지금 마이너스 25개죠. 그죠? 음. 아, 매도했던 거, 어, 일단은 손절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고, 어, 이때 보더라도, 어, 옵션 가격이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매수자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추세가 형성이 되면, 매수자가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아요. 일단은 어제의, 먼저 오늘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의 고점은 348이죠. 348을 돌파하면서, 350까지. 350까지 아 되고 20일 선이 지금 뭐 거의 한350 됩니다. 350. 자, 이1일 선도 이게 어 오버슈트 나오면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 자,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음, 수익을 취해 가지고 어,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상승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목표 수익은 짧게 잡으시고 또 언제든지 또 하락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 항상 푸드옵션은 좀 소액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금 야간증시가 350포인트까지 지금 올랐어요, 지금. 2.40포인트 오른 35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2.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 오늘, 오늘 콜 잡으신 분, 오늘 좀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유월물 옵션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유월물 350짜리 요거는 4.7이죠 어제는 3 8 3이었는데 이것이 23% 자 355짜리 유월물 요거는 2.76 어제는 2.12였는데 이것이 30% 자 풋330짜리는 어제는 2.34였는데 이것이 1.46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리고 풋 320짜리는 예, 어제는 1.06이었는데, 이것이 예, 0.61 마이너스 42%입니다. 완전 뭐 그대로 고 있죠. 그죠. 하룻밤 차 이렇게 반타지게 되어 버립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음. 가격재 제일 니까일분은 말이죠 위클리 옵션 노라시고 6월 물에도 분산 투자하셔서 그날그날 어, 그날 수익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오,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 자이 풀없이 276억이 언제 에, 어떻게 에, 정리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언젠간 한번 폭발하겠다는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저녁 조심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